손톱을 최대한 짧게 깎으면 좋잖아요. 네. 오른손은 어떤 정도로 길으면 좋은지 해서요. 오른손은 한 1mm. 음. 한 1mm. 앞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손바닥을 보고 봤을 때한 1mm 정도 잡히게 요 너무 길어도 안 좋은 거죠? 네, 너무 길어도 안 좋아요. 네알니 네, 너무 길어도 걸리고 그 다음에 저거 있어요. 손톱이 이렇게 독수리 발톱처럼 이렇게 꼬부라 자라시는 분들이 제가 그래요. 제가 여기 여기 손톱 살이면은 손톱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되잖아. 여기 손 손이 이렇게 있으면 손톱이 이렇게 자라 나오잖아. 이렇게 이렇게 자라 나오잖아. 여기, 여기 손톱 그러면은 이렇게 자라 나올 때 이렇게 자라 나오시는 게 정상인데 저는 이게 이렇게 자라나요. 이렇게 꼬부러져, 그렇지? 예, 그럴 때는 여기 여기 살살 여기, 살 여기 갈아내야 돼요. 여기를 갈아내 가지고 이게 음. 평탄해지게끔 만들어야 돼 오른 손을. 그래야지 안 걸려요. 줄을 뚱길 때탁 걸리지 않아요. 갈고리처럼 걸리지 않아요. 요거는 어디 있냐면, 유닛기타 기 채널에 오시면은요, 좀, 요렇게 좀 내려 보시면, 인기 업로드 반 칼럼, 유닛기타 소식, 그 다음에 쭉 내리면 꿀팁 대방출이라고 하는 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. 여기서, 여기서 요거를 딱 누르시면, 여기 리스트가 다 보이는데, 여기에서 쭉 내려다 보시면 손톱 머시기 뭐 머시기 뭐 적힌 게 있어요. 보여요. 그 다음에 탄형각, 손톱 상태 확인, 이런 거, 손톱 줄 사용법, 손톱 모양 잡기 이런 거 있죠. 그죠. 4분 5분 이런 건데,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보면 손톱 사용 소리 변화, 뭐, 자세에 따른 소리 변화, 뭐, 손톱 모양 만들기. 근데 쭉 내리시면은 뭐, 이런 게 나와요. 요 영상들을 좀 보시면 손톱을 어떻게 갈아야 될지가 나와요. 근데 막 지금처럼 설명, 요렇게 가시고, 요렇게 설명은 안 해. 설명은 안 하고, 그냥 막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학원에서 왔을 때, 그냥 갈면서 하는 거를, 그냥 다 녹화하는 걸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요. 그러면, 은 아, 손톱 줄은 저렇게 사용하는 거고, 모양은 저렇게 잡으면 되는구나. 이렇게 감을 좀 잡으세요.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좀, 좀 도움이.